자 안녕하세요. 앰스톤 정승윤입니다 아, 지금 현재 8K 동영상 테스트 중입니다. 사이즈가 7 6 8 0에4 3 2 0입니다 예. 아, 우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완료되면 아, 소식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영상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